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어, 개묘년의 개수는 지금 제 옆에 띄어져 있는 이 글자를 보시게 되면 위로는 청간의 열 번째 글자인 개수가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에서는 지지의 네 번째 글자인 토끼묘가 들어온 해입니다. 이 개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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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제 손을 발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발이 이렇게 두 개가 포개어진 모양이 바로 이 필발머리의 등질 발이라는 글자입니다. 하늘이 아래쪽에 지금 합쳐져 있는 모습이죠. 즉발 아래에 하늘을 두고 있는 모양새가 바로 계수 해알이다. 하늘의 뜻을 해알이다라는 뜻으로 어, 읽어 주시면 되는 글자인데 그 아래쪽으로 이제 이 개묘라는 글자가 왔기 때문에 바로 지지의 네 번째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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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 기존의 간목일간 제가 영상을 이미 올렸었는데 어, 이번에 다시 2022년 3월 5일 토요일 낮에 잠깐 시간이 날때 공지를 하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이후 찬찬히 1년 넘게 거의 2023년 하반기에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이 영상은 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려고 클릭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영상에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 댓글 의견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당연히 보시는 분들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 영상은 아마도 비공개로 직후 돌릴 예정이니까 어,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사실 편해요. 이렇게 제 얼굴이 작가진, 작아지고, 이제 캠화면으로 대신하고 판서 위주로 바꾸게 되면은 나중에 찾아보실 때 이제 보시는 분들도 편하시겠지만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좀 홈이 덜 들거든요. 어, 대신 타임라인 제가 깔아뒀으니까 반드시 인트로 그리고 전체 온 부분 클릭하셔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의 일주나 이제 태어난 월을 참고해서 보실 때만 해당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처음에 그냥 일주만 보시게 되면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화면을 보시면 우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천간의개수라고 하는 이개묘년이죠 1903년, 1963년, 2023년 이렇게 60년마다 돌아오는 운이고 현관의 웅동 자체가 이 개수는 바로 수예요. 현관의 음수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아래쪽에는 묘목이라서 음목입니다. 즉 외아래가 모두 음으로 왔습니다만 2022년도와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2022년도에 왔던 해는 이민 년이었어요. 이민 년이었고, 이때는 양과 양으로 천간 지지 운동을 했었고, 이 임수가 임수다운 힘을 쓰기는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해였어요. 이게 임, 임수가 정화라고 하는 글자를 끌어당겨서 정임합보로 인해서 양목의 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호랑이 글자도 병화를 품고 들어오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모두 양목의 운동을 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는 개면연으로서 음과 음의 운동을 하는 운동으로 왔지만 원래 이 음이라는 것은 아래로 가라앉아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근데이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수도 개해년이라던가 이렇게 이 개수가 힘을 쓰는 해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개면연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의 운동을 목의 물질적인 환경 때문에 개수가 역시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무게합으로 화해 운동을 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게 바로 2022년도의 방향점이라는 것이죠. 갑목 감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목일관 입장에서 2023년 개면인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무토를 끌어들여서 무게합화 즉 개수답지 못한 운동 하로 가려고 하는 운동을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은 음에서 양으로 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을 것이고 아래쪽으로는 물질화되는 즉 음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다소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식상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상관과 식신에 해당하는 화해의 운동을 천관에서 하게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상관의 입장인 정화 입장에서 이 묘년이라는 것은 바로 병지 환경이 되는 것이고 식신에 해당하는 병화라는 것은 또이 묘를 바라봤을 때 목욕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장생지나 사지가 아니라 목욕지, 병지, 병지, 목욕지 이 환경으로 가시게 되는 건데 어, 감목분들이 그동안 충동적으로 움직여왔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절제가 잘되는 자기관리가 유달리 잘되는 해가 바로 2023년도가 됩니다. 내 관리가 잘된다는 거. 그러니까 병지라는 것은 어, 나에게 내 중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맞추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내 것을 내어주게 되고 내 시간을 좀더 희생을 하게 되고 어, 좀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외부의 사람들,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중심을 맞추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수 자체는 정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인수다운 역할을 못해주는 해라는 거죠. 또 감목분들에게는 어쨌든 천간의 정인인 개수가 들어왔지만 지지에서는 또 겁제잖아요. 이 묘가 겁제이고 제왕지 환경을 이제 마련을 해주는 상태인데 목의 기운이 현재 보탬이 필요한 상황의 간목분들께는 이 겁제의 운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러하실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해서 양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가 되겠죠. 자영업, 사업,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일반적인 그냥 조직생활, 직장, 사회생활 이런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기 관리를 조금 더 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 영역에서 조금 더 완벽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오랜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즉, 모계 환경지를이 2023년도에 안정적으로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에서 그게 장사가 됐던, 사업이 되었던 또는 조직생활이 되었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내 가정생활은 어떠한가?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되었던, 연애를 하시는 또 싱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부부사이나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관성이 부족하신 분들, 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토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재성, 재성을 성 관성처럼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연애나 부부사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은 어쨌든 식상을 만들면서 이 식상 운동으로 천간이 움직이게 되면 은 관이 또이 화에너지에게 목을 뺏기게 되는 거니까 관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어차피 22년도부터 임묘진으로 가기 때문에 관성은 즉 관에 해당하는 금기운은 가을의 기운이기 때문에 봄의 글자인 임묘진 환경이 들어왔을 때 무력해지는 흐름이 됩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더 어렵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관성 자체가 이렇게 무력화가 되는 거니까 가정생활 하시는 부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타협하고자 하는 부분도 관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력해진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흐름이죠. 대인관계 부분에서. 그럼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이 화에너지, 식상에너지로 돌보고 애정을 쓰게 되고 또 사랑을 쏟게 되는 거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열심히 열심히 손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으로 결국은 이 재성활동을 만들어내기 하는 화에너지에 집중을 하시게 되는 해니까 쓸데없이 하식상이 많아져서 간목분들 중에서 신약해진 경우에 한해서는 쓸데없이 이 무게가 운동을 일으켜서 또 식상화를 덜어내주거나 제거를 해주거나 또는 재성토의 에너지를 또 없애줘서 결국에는 필요한 운동을 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간목분들에게는 어쨌든 목의 흐름이 또 필요하신 분들께는 아주 유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신약한 감목분들께는더 없이 좋은 계가 들어오는 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신약하다는 딴건 건 아니고요. 이 목기운이 부족한 분들, 이제 지지의 호랑이나 또 토끼 글자가 부족한 분들, 어쨌든 임목, 임목이나 또 묘목이나 이런 것들이 해로 들어왔을 때, 1년짜로 들어왔을 때 아주 소중하게 쓰셔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제 신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께 아주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견이 이미 빵빵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덜어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걸 이제 신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이럴 때는 음지나무 또는 수목운결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방황을 할수 있습니다. 목이 너무 빵빵한 분들은 바쁘기만 바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또 그렇게 전체운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 일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개묘년, 이것은 2023년도 기둥이고요. 4월에 태어난 갑목 일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가 갑자 일주인 분들도 보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자면, 자, 보시는 것처럼, 갑목 입장에서 여기는 정인이라고 하는 즉 인수의 역할을 하는 기둥을 깔고 있는 것이 갑자일주죠. 그리고 갑목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이렇게 지금 깔려있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묘가 서로 형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즉 자를 깔고 있는 분이 묘를 만나게 되는 것은 음이 음의 환경지를 맡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정인 역할을 하는 개수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인수의 역할을 또 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수라고 하는 나를 도와주는 이 인수가 출렁출렁거리게 되죠. 있는 그대로 영향을 아주 크게 받게 됩니다. 크게 받게 됩니다. 이 자수 자체가 찰랑찰랑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물이고 얘는 고여 있었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도와주고 있고, 꽉 잡아주고 있었던 해자축의 아주 강한 겨울 기온인데, 이것이 이제 이 묘목이라는 환경을 만나서, 밤에 형이 걸리게 된다면, 어, 봄이 가장 왕성해지는, 봄의 에너지인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또, 천간에서는 이 개수 운동 자체가 개수의 역할을 개해년이 아니기 때문에, 무계합, 즉, 무토를 끌어당겨서, 무게 합화라고 하는 화 에너지 운동 즉 식상 운동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3년도는 식상 운동을 하려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둥둥 뜨게 되는 뜨게 되는 이제 그한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찰랑찰랑 되면서 이 물이 거꾸로 올라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역류 현상 영유현상입니다 어, 묘는 자오묘유의 글자이고 또계절에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묘목은 목생화 즉 식상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숨목이거든요 그래서 갑자일주 분들이나 4월에 태어난 갑목일간 분들은 본인의 마음 즉 인성이 찰랑찰랑 되기는 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과는 다른 길을 갈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조직에서 총대를 매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떤 부당한 인사 행정에 반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밖에 없다. 나서 사람이 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총대를 맨다거나 또 외부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시게 되는 결단을 2023년도 상반기에 강하게 내비칠 수가 있는데 결론은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과는 반대로 그 상황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갑자일주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렇다면 나밖에 나서 사람은 없겠지만 전략을 짜실 때 굳이 내가 나서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전체 운을 참고를 하시되 갑자일주분들은 이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과는 다르게 갈수 있으니 주변을 원망하시거나 또 너무 운에 맡기기보다는 조금 발을 빼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가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가빈일주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노래에 태어난 감목일간분들 참고를 해주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같이 2023년도 개면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다가온 해가 기둥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비는 지지에 보시면 비견을 깔고 있죠.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이렇게 놓인 기둥이기도 합니다. 지장간으로는 무토, 그리고 여름을 준비하기 때문에 병화, 그 다음에 봄의 감목을 이렇게 두고 있고 품고 있습니다. 무토는 편제, 그리고 이해를 어,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자, 이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병화가 바로 식신이죠. 식신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경, 간목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묘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묘의 겁제를 이렇게 맞게 되는 상황이죠.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의 환경질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비인일주나 인원에 태어나신 감목분들은 주변 사람들 즉 비겁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겁제의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결국에는 주변인 때문에 주변인들 때문에 어떤 판단의 혼란스러움 또는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 이게 개면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해년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개수, 말 그대로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닌데 개수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다소 뒷심이 떨어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개수는 전체 운으로서 무토라고 하는 토를 끌어들여서 재성을 끌어들여서 무게 합을 해서 화해 운동을 하려고 하는 내마음부붕떠이는 거죠. 식사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인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 우리는 1년 운을 보는 거잖아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봤을 때 상반기부터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된다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인 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소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동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꿍꿍이가 어떤 것인지 과연 나를 100% 믿고 신뢰하고 끌어가는 사람인지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것이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웅성웅성거리고 회사 자체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그 전체 분위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단을 잘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결단도 잘 내리셔야 되겠고 또 전체 사람들이 다수가 무조건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시고 관조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또 넘어갈게요. 이제 갑진 보겠습니다. 갑진 기둥이에요. 자 오른쪽에 역시 2023년 개면연 기둥을 지금 보고 계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더 그려보겠습니다. 반드시 일간 전체를 먼저 보시고 건너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진을 깔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토 편재입니다. 편재를 깔고 있고, 그리고 쇠지 환경에 이감목이 놓여 있는 기둥이죠. 그리고 지장간을 보시게 되면 을, 개, 무. 그 을은 목이고 개는 수고 또는 무토 바로 편재입니다. 겁제와 정인과 현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기둥을 갑진 또는 진월에 태어난 갑목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진이 묘를 만난 해죠. 그러면 양을 깔고 계신 분들이 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목곡을 이루려고 하는 또 성향이 되겠죠. 그러면 편재 무토가 아 편제 진토죠. 편제 진토 이 편제가 묘를 만나서 목곡을 이루게 되니까 현재가 희생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생화가 잘안 되는 토죠. 이, 아, 목이죠. 묘목은. 이 묘목은 목생화가 잘안 되는, 안 되는 부분인데, 목곡 자체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목곡 자체에만 머무르는. 글자 안 잘렸죠? 어, 현재니까, 돈, 금전 자체만으로 내 것이 될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집착해, 주, 집착을 할 수가 있고, 또 초조해질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묘의 환경지 자체가 습습한 습목이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요. 목생활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식상운동을 하려고 하는 해기 때문에 무토를 끌어들여서 무게 합화를 하려고 하지만 이게 뒷심이 부족한 해니다 그래서 식상운동이 잘안 돼요. 식상화가 잘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참으셔야 되는 일들이 필요해요. 인내심, 끈기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 해입니다. 참아야 될 일이 많고 기다려야 하는 일이 많고 대기를 해야 되는 일이 많고 승진이 된다고 몇년전부터 계속 윗상사가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잘안 풀리죠. 또는 사업도 발주를 받기로 했는데 그동안 투자한 게 거의 뭐몇 년씩 이렇게 본인의 능력과 자산을 쏟아부었던 일이 있는데 시원하게 이득을 못 가져다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갑진 기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진이라는 기둥만 가지고 물론 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전체로 봤을 때 진은 음에 붙으면 음으로 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양과 만나게 되면 양으로 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운동은 양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 지지운동 자체가 목국, 즉 양의 운동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이 묘의 환경지이기 때문에 음에 머무릅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바로 음이에요. 주역으로 봤을 때이물질이라는 것은 위부터 아래까지 모두 고니즈를 뜻하는 땅이기 때문에 물질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요. 이제 정신적인 것은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건데 2022년도는 상승하려고 하는 운동을 했었던 해였고 지금 저희는 1년 뒤를 보는 거기 때문에 2023년도는 개면년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싶지만 꺾입니다. 왜냐하면 음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묘가 음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질을 바라보고 땅의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안정적인 게 상승하기보다는 어 올라가려고 하면 은 꺾이고 그리고 그 수준에서 변곡이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갑진 기둥을 갖고 계시거나 일주로 아니면 진월 즉 양력 4월달 초부터 5월 초에 해당하는 생월을 가지고 계신 진월에 태어나신 간목 일간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편재 이동성이 막히고 또 활동하는 부분들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위축이 되면서 이직이나 또 부서이동 자체가 잘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성은 또 마찬가지겠죠. 부부 간의 애정관계라던가 또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결혼식을 미루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승진도 보류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가보 기둥입니다. 가보 일주 또는 5월에 태어나신 간목일관도 같이 참고해셔서 2023년도 오른쪽에는 기둥이 어떤 애인가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5라는 기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시간으로는 점심시간이에요. 시간으로는 이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들어오는 글자이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이제 5월, 6월, 7월 중에서 6월 초부터 들어오는 글자예요. 6월 초부터 7월 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렸고요. 상관이죠. 이 가보 기둥을 보시게 되면 상관을 깔고 있는 간목일간입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부분이고요. 기장관으로는 병화, 즉 식신이죠. 글자가 조금 그러네요. 네, 병화, 그 다음에 기토, 그 다음에 정화. 그래서 식신, 상관정화,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정제. 아까 여기 보시면 갑자, 갑인, 갑진, 이렇게 갑오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러면 갑오 같은 경우도 이계묘년을 만났을 때 묘가오를 만나게 되는 즉 음불인데 음목을 만나게 되는 환경이 돼요. 개수를 받지만 가보 입장에서 갈증이 나서 또 쳐다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개수는 개해년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무토를 오히려 끌어들여서 무게합화 즉 식상운동을 하려고 하는 가벼워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목인 묘의 환경을 가보 기둥이 만나게 되어서 사의 에너지가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화가 세력을 얻어요. 다른 감목 분들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 가보는 이미 오라고 하는 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내죠. 연기를 내고 타게 됩니다. 그래서 화력이 강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화 에너지가 약해요. 아직 d 심이 오려면 어, 좀더몇 년이 있어야 돼요. 진년 정도는 지나야 돼. 2014년은 끝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사옴이라고 하는 물의 환경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연기가 나면서 타면서 고객은 결국에는 2023년도는 갑오 기둥 가지신 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천천히 가게 되는 해입니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아식이 되고 또 일반 남녀 공통적으로는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이 생계와 관련된 글자가 하위의 세력을 얻고 또 천천히 간다는 것은 생계의 위협이라는 전전년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위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내 밑에 사람,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가 사업가다. 그러면 밑에 사람인 부하 직원도 바로 상관이 되는 겁니다. 부하. 아랫사람, 연하의 사람, 또는 자식, 본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도 안정적인 관계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천천히 가시게 되는 상황이고 다만 식상화의 화, 에너지가 연기를 내면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은 있어요. 사람 구하는데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또 사업장을 확장을 하고 싶은데 2023년도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게 매출부에 떨어지는 해는 아니지만 기대만큼의 확장을 할만한 그런 성과는 좀 떨어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과가 내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갑신 기둥 이제 볼게요. 갑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렸고요. 오른쪽에는 2023년도의 개묘년입니다. 자 그러면 갑신이라는 것은 바로 편관을 깔고 있는 기둥이고 또 양력으로 8월 초부터 9월 초에 해당하는 달에 태어난, 신월에 태어난 간목일간 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인 기둥이기도 하고요. 모토, 임수, 경금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무토는 편제자 그리고 편인, 임수. 그다음에 편관, 경금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개묘년으로 들어왔으니까 을목을 또 품고 있겠죠. 그러면 신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묘, 즉 양금을 갖고 있는데 음을 음목으로 환경으로 만나게 돼서 을경합이라고 하는 암압의 구조를 또 가지게 됩니다. 금을, 관을 만들어내게 되죠. 환경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그 언어 일주보다도 변화가 아주 크게 들어오는 해라는 겁니다. 변화가 아주 큽니다. 무엇에 대해서? 관에 대해서. 관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는 나의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글자를 보시면 묘하고 신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기문, 즉 에너지 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신기둥을 가지신 분들은 직업적인 변화도 예상이 돼요. 일단 직업적인 변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신금이 이제 이렇게 묘를 만나게 되면 귀문도 있지만 원진이라고 하는 즉 원진이라는 것은 속으로는 암암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겉으로는 원진 즉 미워한다라는 구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변화가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개수가 정인이지만 정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체 운수 무토를 끌어들여서 목의 합으로 화해 운동 즉 식상화를 하려고 하는 내 의전은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갑신기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직이나 또 부서이동이라던가 또는 이사 이런 이동운과 관련된 이슈를 겪을 것인데 상황 자체는 처음에 상반기에 2 0 2 3 상반기에 타인으로 인한 원치 않는 외부의 강제성에 의한 이동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런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이동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갑신기둥을 갖고 있는 분들이 2023년도에 드리, 맞아들이게 되는 어, 운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이 남편의 운이기도 해요. 내 남편분의 운적인 변화가 크게 들어오는 해라는 거죠. 이동이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는 이 묘를 맞아들여서 직업이 어떤 장사의 분야가 바뀐다거나 회사에서의 입지가 크게 변화하는 해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갑술 기둥도 한번 볼게요. 자, 갑술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지금 그려봤고요. 오른쪽이 2023년 기둥입니다. 개면연. 자, 그러면 갑술은 현재 술토를 지금 깔고 있고 또 신정무 기장관을 보시게 되면 신금, 정관 그리고 상관 정화 그리고 무토, 편제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인호술 운동을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화의이 정화를 지금 깔고 있죠.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가 갑술일주는 수월에 태어난 간목일가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술월은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들어오는 기간입니다. 토에 해당하는 즉 재성에 해당하는 입고지가 되기도 하고 또 화에 해당하는 식상에 대한 식상고지이기도 합니다. 이 술토 자리 자체가. 그런데 개면연을 맞았죠. 개수가 개해년이 아니기 때문에 무토를 끌어들여서 무게하파로 식상운동을 하려고 하는 즉 마음은 부웅 뜨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시행착오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 운으로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약한 분들 위주로 큰 기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다만 애정관계라든가 보부관계들은 조금 약화되는 부분이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년으로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대묘년. 양토를 가지고 계신데 음목에 해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묘술이 좋은 작용에 좋은 작용에 합으로 합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묘가 술을 묶게 됩니다. 묘술이 묶여서 여기서 을목과 또 속에 들어있는 이 신금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니까 속으로는 사실은 극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묘가 묶어버리는 묶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화식상 운동으로 가고 싶으나 문제는 이게 묘목이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요. 어떤 투자 또는 지금 이게 편제기 때문에 내가 이동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실속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지인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보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고요. 갑수를 기둥으로 쓰고 계신 분들 또는 수로를 태어난 간목결과분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묘가 을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은 바로 간목 입장에서는 겁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서 쫓아갔더니 이 묘가, 즉그 겁제가 내 편제를 묶더라. 그래서 술토가 결국에는 희생을 하게 되는 즉 나의 편제성이 묶여서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식상운동으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더 힘이 빠질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실속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일주 중에서 이동을 보류하셔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일주가 갑술기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이어서 을목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촬영 아, 분이기 때문에 앞에 이미 보셨던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 상황이고 어,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2023년도 을목분들은 역시 지금 동그라미를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을목이죠. 내가 태어난 날짜. 2023년도가 바로 개면연입니다. 현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개수라고 하는 선인이고 지지에서는 비견에 해당하는 묘목이 환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걸럭지 환경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상황인데 이 편인에 해당하는 개수가 개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개해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개해년이 아니라 개묘년이죠. 그래서 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디심이 부족해지는 상황이고 무토를 끌어당겨서 무게합으로 인해서 화, 즉 식상에너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편의는 마르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한꺼번에, 한 번에 내가 처리하려고 또는 초조해지고 성급해지는 환경으로 을목을 몰아세우게 됩니다. 바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음의 운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음의 운동을 하는 그리고 남성분들은 원래 성향이 양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남성분들은 좀더 바빠지고 또내 힘으로 하기에 좀 버거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바빠도 좀 긍정적으로 쓰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묘의 그 환경답게 교육 분야 교육 쪽으로 학원 강사라던가 또는 교수님 또는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담사 직업이라던가 콜센터에서 안내를 하시는 직업도 교육과 연관이 있어요. 이 직업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묘라고 하는 것이 앞에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장북구멍 즉 고정을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게 예, 고정시키는 운동을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막 옮겨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고정되는 운동을 하실 것이고 또 지금 보시면 식상, 식신이 정화인데 이 묘라는 환경을 보시게 되면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병화라고 하는 상관의 에너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묘년의 환경 자체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화 상관의 목욕지 환경에 두게 되는 이 환경 설정 때문에 더 내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럴 듯한, 그럴 듯한 곳에 고정이 되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개묘년이기 때문에 묘는 목이잖아요. 근데 승목이기 때문에 목, 극 토는 엄청 잘해요. 토를 제거해주는 역할은 잘해요. 즉, 재성, 실속이 떨어지거나 이동하는 부분을 줄여주는 역할은 잘하는데 목생화는 잘 안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쪽으로 결실을 충분히 이루기에는 부족한 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고 싶던 것들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또 만족은 좀덜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해예요. 시도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은 평상시에 작년도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프로젝트를 추진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다만 여기서 좀더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토거든요. 이 정제, 정제의 무토 같은 경우는 개묘년의 2013년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기토 편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묘년이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목욕지 병지가 계속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저것 해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업무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운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많이 받게 되실 것이고 또 순간순간 본인은 느끼기에 불안한 흐름은 계속 1년 동안 지속이 돼요 2024년도가 오기 직전까지 양력으로 1월 초까지 이 흐름은 계속될 예정이에요 생계 관련 경제활동 그리고 금전적인 제안이나 기회들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내 일이 계속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럴듯하고 더 괜찮은 제안과 기회들 면접기회라던가 또는 업무나 또 사업을 바꿀 만한, 방향을 바꿔볼 만한 헷갈릴 수 있는 상황들이 연달아서 계속 찾아오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금전적인 기회들 때문에 내 수입 전반적으로는 결과치는 괜찮은 해지만 실속 자체는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저것 해보게 되지만, 결과치는 비슷하지만, 한우물을 파는 성향은 아니게 되는, 마치 이 회사, 저 회사 문 두드려 보다가 1년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 이사라든가 이직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전년도보다 많아지는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일 잘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귀가 쫑긋, 저기도 귀가 쫑긋. 그래서 저 회사 가볼까? 이 회사 가볼까? 이렇게 마음이 막 팔랑팔랑 할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보시면 정관과 편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관성인 금이거든요. 이 금기운 관성이 무력해지는 아주 강하게 무력해지는 해기 때문에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배우자에 대해서 섭섭해할 수 있는 또 해이기도 하고 또 전년도보다는 거리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 집에서 주거를 하시다가 주말 부부처럼 직장일 때문에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기회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자리 쪽으로 결국엔 가시게 될 건데 그 과정 자체가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두번 정도 옮겨 다니시고 연말에 이렇게 안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어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되든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시게 되는 형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다니기 싫으면 또뭐 휴직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대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향이 많아지고 발령을 하신다거나 발령을 가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 자리에서 누군가의 일을 업무를 대신하시게 되는 승진에 가까운 업무 변동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해기 때문에 특히 목의 기운이 보탬이 필요한 신약한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화식상이 많아서 신약해지신 분들은 더 운을 강하게 받으실 것이고 개면연 자체가 수많은 기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을목분들 전체에 해당하는 운입니다 자, 이걸 참고하시고 기둥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을목 기둥별로 보겠습니다 왼쪽이 각 기둥이고요. 오른쪽이 2023년도 기둥입니다. 보시면, 을축 기둥. 을축 일주나 축월에 태어난 을목분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축월은 양력으로 1월 초부터 2월 초 입춘 전까지 진행되는 달입니다. 보시면,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면, 축을 깔고 있는 을목일간이기 때문에 편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관에 해당하는 금의 고지, 즉, 관고지가 되는 글자이죠. 또, 개신기. 지장관을 보시면 개수, 신금, 기토를 깔고 있습니다. 편이 현관, 그리고 편제.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근데 개면연을 맞이했습니다. 음, 토를 깔고 계신 분들이 음목의 환경을 맞이하시게 되는 상황이죠. 또 성관운동을 보시게 되면 이 개수가 축 속에서 튀어나와 있습니다만 편인의 에너지잖아요. 이 편인이 편인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체 운으로 무토를 끌어당겨서 목의 하파로 식상운동을 하려고 하는 해입니다. 즉 이것저것 또 해보려고 하는 성향이 감옥보다 더 투출이 되겠죠. 그런데 환경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축이라는 것은 사실 재살지라고도 부르는데 철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분이 많다. 바로 금이 많다는 거죠. 금고지, 금의 관고지가 되는 거잖아요. 철분이 많기 때문에 꽝꽝 얼어있습니다. 이 얼어있는 것이 개면이 났다고 해서 단번에 풀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을목이 뿌리하기가 어려운 환경지였어요, 원래. 여기서 뿌리를 잘 못합니다.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 축토가 이 묘년을 맞아서 이게 개수로는 붕괴가 잘 안되지만 묘년을 맞았기 때문에 토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즉 목극토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대음이기 때문에, 음이 음을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녹이려고는 하지만 속으로 보시게 되면 은 이게 을목이에요. 앞목과 을목, 교재에서 을목을 품고 있고 개신기이기 때문에 신금과 지금 기토가 있는 상황이라 이 암압이 안 되는, 해가 바뀌어도 암압이 안 돼요. 속으로 있는 암압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극이 아주 강해지는 해입니다. 즉 해가 바뀌었지만 얘는 진정한 봄을 찾아왔지만 을목이 단박에 을축 입장에서는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전체온 말씀드렸을 때 실속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을축부는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만 돈만 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불만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회가 많이 들어오겠죠. 옮겨갈 만한 회사가 보인다거나 내 업무가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서 들어오는 해가 된다거나 하지만 이 편제가 나의 이동을 그 관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비견이기 때문에 나내 재물 이현재축도에 같이 빨대를 꽂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 내 몫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불만이 많아질 수가 있고 불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동 같은 경우도 나에게 실속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속이 다소 떨어지는 이동이 될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동에 대한 결정 자체는 오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기둥 가서 을묘 보겠습니다. 을묘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 그려보면 이견을 깔고 있죠. 묘월에 태어난 을목 일간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보시게 된다면 바로 묘가 묘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가벌을 품고 있는데 가벌을 만난 상황입니다. 음이 음을 만나게 된 상황이고, 현관 운동에서도 편인인 개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무토를 끌어들여서 화에 해당하는 식상 운동을 하려고 하고, 이것은 마음이 붕 뜬, 즉, 시행착오만 많은 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묘가 묘를 만나기 때문에 목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2023년도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면 목기운이 굉장히 많아지고 음대음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계 쪽 치아라던가 이빨 말씀드리는 거, 이빨이라던가 또는 이제 이런 신경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어떤 마비 증상 팔다리가 저린 것도 이게 포함이 되겠죠. 그런 신경계 쪽으로 건강운이 다운될 수가 있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건강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을묘분들은 내 주변 사람들, 이 묘라고 하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내 것을 뺏길 수 있는 어떤 지적재산권을 탈취당하는 현상이 있다거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소 실속이 떨어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동이 상당히 많아지는, 근데 그것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 편인의 영향 때문에 편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윗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개묘라는 기둥을 갖고 있는 분들 묘월에 태어난 을목일간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윗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윗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23년도 상반기부터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을사 가겠습니다. 을사 기둥은 또 기둥을 또 그리게 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을목이 상관을 깔고 있습니다. 양력 5월 초부터 6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에 태어나신 분들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라는 것은 상관을 깔고 있는 을목 기둥인 것이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장관을 보시게 되면, 은 무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병화, 그리고 경금을 지금 순서대로, 무토, 경금, 병화,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깔고 있죠. 상관 병화, 정, 정관 경금, 그 다음에 정제, 무토, 이렇게 지금 지장관을 깔고 있고, 여기서는 이 경금과 합을 할수 있는 을목을 이계면연의 환경으로 갖고 와서 암합이 이루어지는 해가 됩니다. 을경이 서로 합을 이루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나의 관성과 합이 되는 해입니다. 즉,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을목 중에서도 을사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에 해당하는 금이 통치가 되는 않는 해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큰 불인 사화를 갖고 있는 을사기둥입니다. 이것은 큰 불인데 이큰 불이 묘를 만나서 연기를 냅니다. 연기가 많이 나갔죠. 어차피 2023년도에 청간운동은 무토를 끌어들여서 무게하파로 불기운을 내려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묘가 이렇게 음목을 만나서 큰 불이 나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차 말라가면서 태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은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서두르시면 안 되고요. 목표는 결국 이루어져요. 왜냐? 이 묘가 시간을 벌어다주는 글자거든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벌어다줍니다. 기다리면은 굳이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묘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오래 흔치 않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해일 것입니다. 또내 아랫사람, 이 윗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다른 일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이 윗분에 대한 방해 공작을 사화가 제거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을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 목적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미를 보겠습니다. 자, 을미 기둥 보시게 되면 편재를 깔고 있죠. 편재 미토를 깔고 있고, 그리고 목의 고지가 됩니다. 목 기운이 여기서 창고가 되는 셈이죠. 을목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기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2023년도 개면연이고요. 이 개수는 현인의 글자로 들어왔고 하지만 움직임은 무토를 끌어들여서 식상운동을 하려고 하는 운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묘라고 하는 비견을 만났고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셈이죠. 묘하고 미가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번 해 이렇게 된다면 밑 속에 있는 정화 또 을목 또 이제 기토 이런 글자가 있다 그러면 갑목과 을목이 서로 봤을 때 묘미합파로 목운동을 하려고 하는 해가 된다는 거죠. 갑기합으로 일으키는 암압의 운동인 것처럼 목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토가 갖고 있는 이토 에너지가, 즉, 편제 에너지가, 이 미의 토의 에너지가 희생을 하게 됩니다. 화가 많거나 목이 약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는 셈이거든요. 결국 경제적으로 이 을미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미월에 태어난 양력 7월 달에 해당이 되겠네요. 7월 초에서 8월 초사이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 미월에 태어난 을목일관 분들인데 경제적으로 재성의 위기가 오는 거니까 편제의 위기가 있고 희생이 있는 거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23년도에 경제적 위기가 있겠지만 크게 오던 작게 오던 생기겠지만 결국 토, 이 편제 역할을 꺾게 되고 약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는 주변의 도움이 들어오게 되는 해라는 거죠. 이동도 역시 마찬가지. 을미 기동 가지신 분들도 가급적 보류를 하심이 맞습니다. 미월에 태어난 을목도 마찬가지고요. 화보로 인해서 내 편제가 약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미토가 꺾여지는 하반기가 되겠네요. 가을부터.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소리> 을류 보겠습니다. 자, 을류도, 또, 이걸 또 그려보자면,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2023년도고, 현관을 깔고 있는 기둥이죠? 깔고 있고, 음, 평관숙을 또 뜯어보시게 되면은, 이게 음금인데, 음목을 만나게 되죠. 묘유충이 일어나는, 묘유충이 일어나는 흔치 않은 해입니다. 어 우선 보시게 되면은 음, 이평관이 파괴가 되는 해가 될수 있어요. 금이 가을이기 때문에 봄에 왔을 때 가을 기운이 무력해지죠. 이걸 과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과일은 가을에 다 있잖아요. 다리건 홍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과일이 어떻게 됩니까? 봄이 왔을 때 거의 파괴가 되는 거죠. 땅으로 우르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건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의료기둥을 가지신 분들은 건강원이 크게 다운될 수가 있는 해이기도 해요.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건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라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간편적으로 보았지만 현관에 대한 무너짐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자격증을 뜻합니다. 자격증이 생기는 해가 되죠.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었어요.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걸딸 수가 있는 거죠. 자격증을 딸수 있고 그런 라이센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즉 박사학위 같은 거 있잖아요. 박사, 석사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시게 되는 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2023년도가 왜냐? 개수는 편인이지만 여기서 보자면 이게 유금이기 때문에 이 편인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편인은 편인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모터를 끌어들여서 식상, 즉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운동을 해요. 식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묘년을 만났기 때문에 묘유층이 일어나서 어, 다른 사람들이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나의 인자를 꺾어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격증,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는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체력이나 건강으로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을류 기둥을 가지신 분들 또는 6월 양력 9월부터 9월 초부터 10월 초에 태어나신 을목일간 분들도 자격증을 따러 가시거나 아니면 뭘 하면 좋을까요라고 상담을 받으시러가는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을해 보겠습니다. 을해 이것도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고요. 오른쪽에는 2023년도 기둥입니다. 을에도 정인을 깔고 있는 기둥이죠. 또 해월에 태어나신 을목일간 분들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자축 즉 양력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기간에 태어나신 을목일간 분들도 여기 에 해당이 되세요. 사지 환경에 본인의 이 부부자리를 놓고 있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무토 또, 간목과 임수를 지장간으로 가지고 있죠. 무토는 정제, 그리고 간목, 겁제, 그리고 임수, 정인을 이렇게 품고 있죠. 그런데 계묘년을 만났습니다. 계수는 편인이지만, 여기서 해수가 정인인데 편인을 만났기 때문에 다소 좀, 어, 결과를 이루기가 단섭과 또 방해가 전윤도보다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까지가. 하지만 무토를 만나게 돼서 무게합으로 화해 운동을 하게 되는 즉 식상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건다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이 의뢰기둥도. 근데 시간이 걸리죠. 왜냐? 이게 묘년이기 때문에. 나는 양수를 깔고 있는 기둥인데 음목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니까 해묘미의 목국을 또 이루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식상으로 가려고 해도 이게 묘년이기 때문에 목생화는 안 돼요. 목생화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식상,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많이 많이 많이 느려지는 해다라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결과를 이루기까지가, 이것이 승진이라고 그런다면 승진이라던가 어떤 도달하는 이 목표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는 해입니다.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느려지는 해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싶은데 두달 만에 완성될 것이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해가 넘어가서 걸리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비견이잖아요. 이 비견으로 인해서 정인이 해묘운동을 하게 되면 희생이 됩니다. 정인의 희생이 되겠죠.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연장자, 나의 윗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윗사람 또는 부모님의 희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어떤 취직 준비를 위해서 내 윗사람, 언니, 누나, 또, 뭐, 또 부모님이 되시겠죠. 이분들의 전폭적인 희생과 지지가 이제 2023년도에 나에게 들어오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니까 러 이동이 잘안 되시겠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게 묘기 때문에 어디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변화, 변동에 대한 갈증은 심해지겠지만 실상 이동으로 잘 풀리지 않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해속에 있는 여기 보시면 갑목과 임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갑목과 을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경쟁관계 그래서 간섭과 방해가 이 경쟁체제로 이렇게 의뢰게 와닿기 때문에 그 언어해보다 초조해질 수가 있는 해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림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2023년도는 원활하게 여러분들의 꿈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시간을 요구하는 대신 여러분들의 꿈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탄탄한 땅 다지기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차량 한 만큼 여러분들 조금 가독성이 높아졌다고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 병화정화도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합본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